껍질채 먹으래. 털이 났는데? 털은 사람상아 안... 그거 같아. 그 살구 알지? 살구 겉에 어. 그것처럼. 아 살구도 껍질채 먹나? 모르겠어. 응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화과 샐러드 꽤 괜찮겠다. 막 사람들 무화과랑 막 요거트랑 막 이렇게 넣어서 먹고 막 그러지 않나? 어디든가 본것 같아. 와, 진짜 미쳤다. 궁금하네. 나도 봐야겠어. 제롱이 <웃음> 진짜 어머 어머. 제롱이 진짜 막 어떻게 이러지? 제롱이는 이 코에 코의 지름과, 이 눈동자의 지름이, 그 뭐, 1대 1.34, 그 황금 비율 이지 그, 그러니까 그거야. 그니까, 러 저,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고, 뭐, 수술도 할수 없어, 저거는. 이 비율이 그냥, 요, 요, 요, 요고, 요고, 요고, 요, 요, 요, 코에, 코 1, 눈동자 1.34, 뭐, 이런 미간, 뭐, 이렇게 인중 길이, 요런 뭐 게다 완벽해, 그냥. 좋겠다. 진 컴퓨터야, 컴퓨터. 완벽해서 좋겠다. 반응이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니, 방금 여기 셀카로 내 얼굴 보여서 깜짝 놀랐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? 이 가능한가요? 저기 창문은 언니가 보이네? 근데 미안한데 못 먹겠어 무화과 가져가 <웃음> 엄마한테 말아. 말해 엄마한테 언니도 무화과 먹는 법 모르던데 <웃음> 그럼 이제 엄마가 계속 나준다고 <웃음> 어? 너왜 냉장고 문 제대로 안 닫아놨어? <웃음> 아주. 가자. <웃음> 아주. 그래. 지금 귀까져가지고너 음, 귀엽다. 귀까져가지고 묶은 거 같아, 머리뒤에서 보면 이렇게. 핑크색. 세모가 이렇게. 이쫑쫑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어? 누나 너 너무 많이 긁어 줬는데? 귀여워 귀여워 죽어 귀여워라 아 집에 가야 되는데 귀찮네 응. 재롱이 잘가 재롱이 지금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같아. <웃음> 아, 지금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것 같아 지금 자세가 뭔가 근데 지금 굉장히 편하네 건조대에 널려있는 강아지 인형 같아 물론 이런 강아지 인형 어디서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지만은 잘가 얘랑 안녕. 안녕 어? 인형이 사람 움직이네 전화가 빨리 빠이빠이